어허, 안녕하세요. 아하. 오늘은, 그, 클로바 더빙을 안 쓰고, 어, 목소리로 이제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릴 영상, 영상의 주제는 이제 오늘 패치로 이제 추가된 수박 배달 이벤트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어, 작년에도 했고,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그래도 혹시 뉴비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보성 퀘스트를 받으려면은 이제 세력본부에 있는 추가된 NPC한테 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동대륙은 오스테라. 그리고 서대륙은 이제 마리아 노프레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적분들은 이제 기지가 바다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원대륙에 있는 빛나는 해안에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빛나는 해안 그 향연의 뜰 던전 입구 옆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받으시면 되고 우선 이 개구리처럼 생긴 어, 이 신속배달 수박루로 얘한테 퀘스트를 받으면 돼요. 어. <웃음> 얘한테 이렇게 퀘스트를 받으면 바로 퀘스트가 완료돼요. 그리고 소지품 창에 이제 수박 배달지 뽑기종이라는 아이템이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배달지 추첨기를, 추첨기를 사용해서 이제 배달지가 어딘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 네, 제발 가까운데 가까운데 네. 이렇게 어 아이템 아이템 바뀌면 사용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퀘스트가 생성되고 이제 옆에 있는 수박을 들면은 이제 등짐 형태로 획득이 돼요. 자목적지는 노래의 땅이네요. 네. 동대륙 같은 경우에는 이 배달지가 어, 마하대비 노래의 땅. 어, 무벌 어뭐 요렇게 나와요 고대 숲도 나오나? 어 그거까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옛날에는 매산연구원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여기까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멀다고 사람들이 하도 어 <웃음>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어, 운영자분이 저기 빼주셨어요 그래도 뭐 노래 땅이면 좀 가까운 편이니까 네. 이제 차량이 없, 없는 없 유비분들은 이걸 가시려면 은 당나귀를 타고 가야 돼요 당나귀. 어, 근 당나귀 타고 가면 타고 가면은 이거 한나절 걸리니까 여기서 <웃음> 어,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시는 분들한테 이제 좀 태워달라고 말을 하면은 어, 태워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어, 로땅 갑니다. 태워주세요. <웃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태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근데 만약에 차량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차를 소환해서 타고 가면 돼요. 자, <웃음> 저는 차가 있기 때문에 차를 제가 탈거저요 <웃음> 어, 스쿠님, 스쿠님도 하시네. 타세요. 노땅입니다. 어, 예. 타세요. 노땅입니다. 어. 이렇게 탔잖아요. 그럼 이제 승객을 태우고 같이 가면 됩니다. 출발. <웃음> 예, 이왕 가는거 이제 어 다른 분들하고 함께 가는게 좋아요 자노 땅으로 가는 방법은 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역을 할 때랑 똑같이 무역률 따라서 그냥 가시면 돼요 어하하 <웃음> 예 옆에 타고 계신 분이 어, 목소리 이제 영상이 목소리 좋다고 어, 칭찬해 주시네요 아 감사해 스프님 감사합니다 <웃음> 자 이렇게 어, 차를 운전해서 가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나귀를 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웃음> 이런 분들 어노당합니다 어 여기 태워갈 수도 있어요. 어 딱. 어 잠수인가? 어아잠 잠수이신가봐요. 어. 어. 어. <웃음> 아 저분 어 절벽을 아주 힘들게 올라오 계시네요. 자 이제 여기 마하데비를 지나갈 때는 어, 한가지 팁이 있는데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것 보다는 중앙에 성을 가로질러 서 가는게 더 빨라요 그래서 이 성을 이렇게 지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꼬이네! 어, 노땅 갑니다! <웃음> 노땅 갑니다! 어... 어 이, 이분은 잠수 아니네 어. 이렇게 태워가면 돼요 <웃음> 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어.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가는게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 이제 퀘스트가 초기화되는 12시 기점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이제 이벤트 퀘스트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2시가 딱 넘어갈 때 저기 아까 퀘스트 받는 지역에 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어, 매우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이제 목적지가 같은 분들한테 차좀 태워달라고 말씀드리고 어, 차 얻어 타고 가시면은 아마 더 편하게 갈수 있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차량이 없어서 어, 힘,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팁도 활용해서, 어, 참,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자, 거의 한 절반 왔어요, 절반. 도래 땅 지역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어, 주민회관 있는 데까지 가야 돼요. 어, 그 교육소가 아니라 주민회관입니다. <웃음> 이게 하도 이제 주로 차를 끌고 가는 경로가, 어, 교육, 그 교육소인데에서 등침팔로 가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교육소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 주의하시면 됩니다. <웃음> 주민회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주민회관에 도착했으면은 여기 어, 주민회관 관리인에게 말을 걸어서 이제 퀘스트를 완료할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퀘스트를 완료해주시면은 보상으로 더위를 날리는 수박 상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아이템은 어, 노동력 100을 사용해서 이제 개봉을 할 수가 있고. 어, 획득 가능한 아이템이 이제 팔로스의 결정 10개 그리고 노동력을 채울 수 있는 천사의 날개 미약 1개 그리고 귀속된 저승의 돌 3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 팔로스의 결정이 팔로스 상점을 통해서 노동력 충전제 뭐 이런 걸셀 수가 있으니까 어... 상당히 요즘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요거... 완전 꿀입니다. 네. 자, 사용해 자, 사용하면은 팔로스 결정 이제 얻었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번 이벤트는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참여해서 완료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아무래도 팔로스의 결정.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제 초보자분들은 팔로스 결정을 모아서 이제, 펄러스 상점을 통해서 이제 탈 것, 아니면은 날틀, 뭐 노동력, 이런 거를 바꿔먹을 수가 있으니까 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 이벤트를 일정 횟수 이상 달성을 하면은 이제 완료할 수 있는 업적이 존재해요. 그 이제 업적을 달성하면은 이제 칭호, 칭호랑 칭호랑, 뭐, 인장, 이런 것들. 칭호, 인장, 명예점수, 뭐, 명예점수랑, 그, 명예 그 생활점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자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매일매일 참여하면은, 또 뭐, 칭호도, 특별한 칭호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칭호 같은 경우에는, 요, 수집한, 이제, 개수. 이제 뭐, 등급에 따라서, 개수랑 등급에 따라서 경험치가 오르고, 그, 칭호 레벨이 오르면은, 이제, 부가적인 효과들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시면은, 어, 뭐 전리품 획득률이 증가하고, 뭐, 경험치 획득률 증가하고, 그리고, 물약 먹었을 때 생명력 회복되잖아요? 그거 양, 그것도 이제 많이 차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좀, 올려두는 게 좋죠. 그래서 칭호는 얻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얻어두는 게 좋습니다. 자,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방송을 안 키고 그냥 목소리로 녹음을 해봤는데 좀 많이 어색한 것 같아요. 네. 좀 많이 어색하고 어, 그래가지고 좀 말을 제가 많이 더듬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목소리로 이렇게 영상을 편집해주는 게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어, 좀 어떤, 어땠는지 어, 댓글로 좀 의견 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